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라트비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리코블 라트비아, 라트비아 공화국입니다. 발트에연한 러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리가입니다. 라트비아의 국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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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들어서 라트비아인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운동이 고조되었고, 소련에 반대하는 시위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소련에 반대하는 독립세력은 라트비아인민전선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듬해 선거에서 라트비아인민전선 후보들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1991년 9월 6일, 공식적으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라트비아 정부 형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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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삼림과 목초지, 습지 등이기 때문에 엘크, 사슴, 불곰 등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륙 은나에는 비버, 해안가에는 물개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동계스포츠에 강한 국가입니다. 라트비아의 아이스하키는 꾸준하게 세계 랭킹 10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편이며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 등썰매종목에서 강세가 두드러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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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